아, 벌써 주말 마지막 날이네. 갈 데도 없는데. 흔들다리나 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독 흔들다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흔들다리 이용 중몇 가지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으니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만약 흔들다리 이용 중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 있다면 어깨와 등을 덜어주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의 어깨와 등을 눌러서 어지럼증이 생겼을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 한 남자가 아주 눈에 띄는 복장과 모습을 하고 흔들 다리 위에 있는데도 아무도 그 남자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남자는 여러분의 눈에만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번째 흔들 다리 앞에는 용 모양을 한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의 몸에 악마를 숭배하라 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다면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도망가십시오 그 미끄럼틀은 인간을 위한 미끄럼틀이 아닙니다 네번째 흔들다리 앞에는 식료품을 팔지 않습니다 만약 식료품을 파는 것을 보셨다면 사지 마십시오 먹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보안팀에게 연락 주십시오 다섯번째 만약 무의식 중에 음식물을 구매해서 먹고 계신다면 음식물의 맛을 잘 느껴보십시오 만약 무언가 딱딱한게 씹힌다면 손에 뱉어서 확인하지 마시고 바로 바닥으로 뱉어주십시오 그런 다음 음식물을 들고 흔들다리를 되돌아 지나와 표혀져 있는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모두 버려주십시오 딱딱한 것은 인간의 몸에도 있습니다 여섯번째 흔들다리의 바닥은 철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조망의 틈이 어느정도 넓기 때문에 아래를 본다면 아래의 풍경을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무의식 중에 고개를 아래로 내렸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다면 바로 고개를 들고 다시는 아래를 보지 마십시오 그 무언가가 흔들 다리 아래에 매달려 움직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구독 흔들 다리 안전조칙입니다꼭 숙지해 드리고 즐거운 이용되십시오 이야 이거 생각보다 높고 아찔한데? 아래 좀 볼까? 어?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상하네